요새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작년에 했었던 그 벤츠 기본 레이스에서 했던 마라톤이거든요 7월 거는 처음 못 봤다가 이번에 새로 다시 하는 9월에 하는 거를 다시 봐가지고 이번에 신청했었거든요 이 마라톤은 다음 달 10월 17일에서 18일에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비대면 접촉 마라톤이라고 해서 각자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뛰는 그런 마라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운동에 대해서 뭔가 목적의식을 좀 잃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아픈 건 맞지만 이전에 더 아팠을 때는 어 뭔가 병원을 가야겠다 아니면 병원을 잘 다녀와야겠다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목표의식도 죽고 약간 좀 게을러진 것 같아서 다음 달에 뭐 간단하게 뭐한 잠깐 한 20분 정도 뒷산을 오르듯 아니면 간단하게 3km에서 2km를 걷거나 뛰던, 물론 뛴다는 것도 막 이렇게 막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종 걸음, 잔 걸음으로 뛰든 해가지고 좀 참가를 해보려고 여기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참가비는 5만원이고, 요게 기부가 되는 마라톤이라서, 마라톤 치고는 비싼 건 맞지만 저는 작년에기부을 뭔가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신청하게 됐고요 그래도 이번에 좋은 거는 뭔가 몇 킬로를 뛰어야 되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작년처럼 좀 무리하진 않는다는 거? 그 점을 좀 초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주는 거는 유니폼이랑 그 다음에 이번에 스벅스에서 그 유행을 했었던 그 여행용 가방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걸 주고 마스크랑 완주메달을 줬는데 열수주는 메달이 상당히 이뻐, 이쁘기도 해가지고 저한테는 또 새로운 건강하다는 증표 저에게는 작년에 10kg 완주라는 게 건강하다는 증표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작년에 마라톤을 10kg로 완주를 했던 게 완전 무리가 됨으로써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뭔가 완치가 된다는 포인트가 한 요정도였다면 한 요정도로 떨어지는 악효과를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 뜻은 제가 끝까지 재활을 해도 이 정도까지는 못 가요. 왜냐면 더 파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라톤을 해서. 하지만 뭔가 체력적으로 이런 건 많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약간 좀 강해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나아가면 언젠가는 뭔가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뭔가 신체를 잃은 건 맞지만 후회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년에 기분을 좀 부스팅을 받고 저좀 신청을 한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요거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사가 아프면 이제, 그래, 오늘 나의 마라톤은 여기까지 하고 그만해야겠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걸으시고, 편안하게 뭔가 주변 산책하시고. 그래, 잘 마무리했다. 내년에는 정말 마라톤 뭐 걷기 5km든. 뭐, 쉽게, 걷, 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1년 내에 해결이 되는 건안 되는 것 같고요. 뭔가, 그래도, 걷기 같은 경우에도 마라톤은 참가가 되니까, 그러면 한 내년 정도에는, 내년에 한 10km나 5km를 걸어보기 위해서, 이번 연도에 한번좀 해봐야겠다? 이런 이유를 도전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한, 뭔가, 몇달 뒤에 나한테 뭔가, 그런 걸 디데이를 잡으시, 특정일을 디데이를 잡으신 다음에, 뭔가를 좀, 디데이를 정해놓고 목적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몇주 뒤에는 몇 걸음, 20분을 걸어와야겠다. 몇주 뒤에는 오늘은 몇킬로를 걸어와야겠다. 오늘은 한, 한, 한 시간 정도 걸어와야겠다. 좀, 차츰차츰 늘리면서, 막연히, 그러니까 막연히 병원에 가기보다는, 몇 달이나 몇, 몇달 뒤하고 몇년 뒤에 자신을 그려보시면서, 그냥 꾸준히 뭔가 병원을 다니시든 재활을 하시던 목표의식이 확실히 뚜렷하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운동, 재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요새 좀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정말 아플 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오래 한 3, 40분 걸으면 약간 좀 힘들고 지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전 생활처럼 아프기 전처럼 완전히 돌아갈 순 없고 음. 그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있고 아직까지도 뭐 뛰는 건 저는 기대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체력이 확실히 많이 죽었는데 체력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유산소는 걷기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 그 점은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고 있긴 해서 음 그래도 저는 앉았됐을때 뭐 무릎 통증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음, 뭐그 정도 됐고요. 코로나가 요새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조심하시고 한해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게 코로나가 물론 지금 서울이 많이 2.5단계로 격상됐다가 오늘 기점으로 2.0으로 다시 2주간 시범주가 돼서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혹시 2주 뒤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2주 뒤에 다시 2 5장비로 격상이 되거나 하면 사실 요게 10월 1 7일 원래 하는 요것도 본인이 비대면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제 생각에도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 저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그냥 기념품만 받고 한 새벽 4시나 한 5시쯤 나가서 한 2, 30분 정도 간단하게 돌고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혼자의 레이스를. 마음 같아서는 한 시간 정도 한한 번에 10km를 뛰는 건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걷고 살짝 뛰어보고 하는 거는 5, 6km 정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